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 오늘은요 편집용으로 쓰고 있는 PC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컵 편집이 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장 저렴하게 개선시킬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CPU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어, 물론 뭐 다양한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파워풀하게 좋은 성능을 갖는 PC를 만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컴퓨터들은 늘 조립해 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 용도에 맞는 컴퓨터를 꾸리고 있는데요 조금 현실적인 이유죠 그리고 그 정도의 스킬만 가지고 있어요 새로 CPU를 하나 구매했어요 전에 쓰던 것은 AMD에서 나온 라이젠 2세대고요5시리즈 어, 였어요 그래서 2600X라는 모델을 쓰고 있었는데요 아, 이번에 선택한 CPU는요 라이젠 시리즈 중에서 9시리즈예요 그리고 3세대로 나온 3900X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2세대가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가끔 렉이 걸리거나 드라이브 상태에 따라서 좀안 좋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업그레이드 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있었고요 두번째 이유는 제가 노는 용도로 쓰는 pc 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릴 겸 해서 얘는 노는 용도로 쓰고 얘는 편집용으로 쓰기 위해서 새로 cpu 를 구했어요 cpu가 비싼 비쌀수록 좋죠 근데 좀 한계가 있어서 너무 비싼 거 사기는 좀 무리가 있고 제가 쓰는 용도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 게 바로 요3900 x 입니다 물론 얘도 싸지는 않아요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라 판단이 섰고요 오픈박스 동영상 하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 후에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까요 요요 요 버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cpu 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한 거이기도 해요 쿨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까지 갖추면 비용이 또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제가 쓰는 작업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짜잔 해서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 정작 필요한 건요게 다인데 포장이 아주 요란하죠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스티커도 하나 있고요 라이젠 스티커도 있고 요 밑에는 아마도 펜이 있을 겁니다 요 펜은 프리즘 펜이라고 그래서 아마 LED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요란하게 불나오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 일단 들어있으니까 써야겠죠 그래서 포장은 이렇게 포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짜잔 이렇게 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뭔가 좀 큼지막하네요 이쪽에 그 서멀컴파운드가 이미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붙일 수 있게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USB 커넥터하고 이게 들어있네요 이게 무슨 역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도 공부를 좀해 볼게요 이 텐에 불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들어있습니다 별거 없네요 내용물은 이게 다입니다 <웃음> 아 이제 그 PC를 갖다가 한번 조립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펜을 분리하고요. 펜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나사를 풀르게 돼 있네요. 메인보드용 거리, 요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요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있는 거지? 급히 메인보드 매뉴얼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채워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사를 한번더꽉 조여주고요. 됐죠? 짜잔. 그 다음에 CPU를 분리해야 돼요. 날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핀이 있어서. 맞나요? 맞게 꽂은 것 같은데 방향이 틀어지면 은 골치 아파지니까 방향만 한번 다시 쳐 보죠. CPU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화살표 맞네요. 그 다음에 소켓에 잘 들어간 걸 확인하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끼워야 되는데요. 짜잔. 끼웠죠?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을 꽂아보죠. 펜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네. 이상없이 잘 됐겠죠? 네. 끝났습니다. 써머리 잘 붙어 있길. 해야겠네요 자 일단 조립이 끝났구요 네,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을 한번 가서 켜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이제, 요 시스템을 한번 켜보도록 하죠. 아, 씨. 뭐가 문제일까요? 아, 어어어어아 뭐 씨.